출애굽기 1장 읽어볼게요.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르우벤과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 이사갈과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 당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고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20절 하나님이 그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삼파들은하나님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